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제가 테이고 점프다리에서 수류탄 건문 그리고 C4 건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점프다리 반대편에 박격포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박교포를 쏘는 위치가 다리 아래쪽이라 차가 안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감으로 쏴야 합니다 지금! 아 빨랐네 역시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 펑와 까비 저는 쌀타님한테 같차하자고 말을 했고,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쌀타님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것을확 물어본 것이고, 누르고 그렇게 타이밍을 잡기 위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아, 빨랐다. 조금 빨라 하지만 차가 달리는 속도가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차가 달려오는 소리만 듣고 맞추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 빨랐고. 그렇게 수십 대의 자동차가 쌓이고, 드디어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지금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 맞, 맞, 맞, 맞았, 맞, 맞,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확인 맞, 와 맞. 소름 돋았다 타이밍도 딴 맞았음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연속 네번 응. 나이스 그렇게 네번 연속으로 성공을 하고 설타님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아 말랐어요 많이 말랐어 어 거기서도 되긴 되네요 천장, 어 양각으로 하면 될 듯? 그럼? 네 천장은 안맞네 확인 저는 이쪽에서 쐈었거든요 여기서 정, 정면으로 정 오는거 이렇게 쐈었어요 어... 아 거기도 설치가 되는구나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잡혀서 질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졌 e p 하나 기절. 하나 b a b a o that. j u 어 p to that. I'm dead. I'm dead.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의 쌀타님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쌀타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다리 위에는 엄폐물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박격포를 설치했습니다. 자 가보자 박격포를 설치하고 드론을 날렸는데 차가 오고 있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자 지금! 아... 늦었다 뭐야 왜 다시 와 안돼 아...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좋아. 나이스 손쉽게 적을 정리하고 다리 위에 차가 보이면 적들이 안올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드론을 켰습니다 아.. 또 안오나?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와라.. 지금! 저는 완벽한 타이밍에 박격포를 발사했고 자동차를 공중에서 날려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대로 치킨까지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올라온 올라온다. 컷. 1대, 1대, 나이스 어, 기절해. 바로, 차 타고 달려서가자올스스찻아 하나 까고 나왔다 나이스 미친 듯이 적을 잡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어 저기다 저기다 왔다 들어와 들어와 싸봐 싸봐 <웃음> 오. 응, 다시 한 번. 좋아. 또 나와야 돼. 나와, 어, 나와. 좋아. 그렇게 저는 대구역사의 길이 남을 박격포키를 성공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살타님한테 붙잡혔습니다. 세팅을 마치고 차가 오길 기다렸어요. 어 와요 와요? 와요 와요 와요?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제발... 지금! 파이팅! 이 Come oh on.